와 진짜 이건 인생 작품이다 내가 영화감독 되면은 진짜 이 영화 이 장면 꼭내영화에넣을 거야 자, 촬영 준비할게요 ready, 바이 레디 액션 근데 감독님 이거 영화 사용하는 거 허락 받으신 거죠? 에이 뭐 4분 정도는 공정이용이니까 괜찮아 저희 영화 시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들이 시험지 부담거래라는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영화라 제가 만드는 영화에 꼭이장면을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현재 이 영화에는 시험지 부담거래 영화의 장면이 4분가량 나와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있어 숫자로 몇 초까지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영화의 해당 숏은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아요. 저작권 침해영화 상영 중단하라. 저작권 침해했으니 별점방정 주자. 애초부터 이 영화 별로였음. 난 재밌게 봤는데 실망이네.